네, 하이티러분들, 벵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헝가리 드디어 4편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네 거, 요 저번에는 네 1, 2, 3편까지는 거의 다 부다에서 했었죠. 이번에는 한번 페스트의 유명 관광지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이제 여러분들, 페스트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다 건너갈 수 있지만 다리가 있네요 건너라고 만든 건가? 네, 국회의사당이 지금 되게 멋져요 네, 밤, 네, 밤에는 더 멋지겠죠? 밤에는 진짜 완전 금빛으로 빛나니까 아, 네, 시작부터 국회의사당이라는 걸 알리는 것처럼 헝가리 국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오이 검붉은색 지붕 오랜만이야 아, 네, 이 조각상은 의미가 뭘까요? 이 도넛을 먹으려고 <웃음> 싸우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위에는 어, 사자 같은 게 있네요 아네 국회의사당이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막혀있어 막혀있는걸 보니까 일반인들은 못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오 근데 국회의사당인데 되게 멋져요 어, 뭐야 여기는 그냥 건물이 다 멋진데 <웃음> 네 국회의사당 앞에 요거 세천이아닌가 그 가... 그건 모르겠네 도나우강아그 강이 있는데 보통은 한국에서는 다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오 무서워 이렇게 난간이 없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떨어질 만한 이렇게 무섭게 난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합성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이 신발들을 다뉴브 강의 신발들이라고 한데 이게 진짜 신발인지 조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각상이겠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파시스트들한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흰 국화나 아니면 뭐 장난감, 물건, 국기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딱 놔뒀네요 근데 네, 이제 정확히 3초 후 저는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보게 됩니다. 3, 2, 1왜 저게 부다페스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성당 내부가 진짜 굉장히 큽니다. 여기엔 촛불들도 있는데 진짜 불이에요 금인지 그냥 금색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지게 초를 올려놨네요 오, 저기에는 되게 멋진 스테인 글라스도 있고 그림도 있네요 이슈트반 1세겠죠? 의자가 엄청 많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다페스트. 네, 부다페스트에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크고 <웃음> 한번 재밌겠는데 <웃음> 타볼까 말까요? 타는 거야. 오, 우와. 너 재밌. 와, 재밌겠습니다. 오, <웃음> 오야 조금 흔들립니다. <웃음> 뭐지? 진짜 느려 보였는데 생각보다 빠른데? <웃음> 재밌다.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어. 갑, 갑자기 급발진 않는데요? 아니, 이게 볼 때는 거의 이게 움직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느렸는데,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내가 여기 와. 와, 벌써 한 20m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는 최근에 안 될까요? 이거? 이거 벌써 한 바퀴를 나돌았는데 이거 뭐 얼마지? 이거, 25,000원 정도? 좀 아깝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탄지 3분도 안 됐는데? 잠깐만, 이건 좀 심하지? 다행입니다. 아직 끝은, 끝, 끝은 아니겠죠? 오, 끝, 끝 아니다. 아싸. 역시, 뭔가 좀 아깝다 했어. 역시, 빠르게 올라가네요. 또, 에서는 되게 빠른데요? 갑자기 멈췄는데 오, 야, 마지막 네바퀴는 이벤트인가 이벤트 봐요. 오 이번엔 좀 실컷 찍을 수 있겠다. 이거 진짜 높은 데서 지금 한1분 정도 멈춰 있습니다. 안 내려가요. 이거 갑자기 이거 급발진해서 슈 이렇게 내려가진 않겠죠? 안전바가 이제 이제 없으니까. 이제야 내려가. 이거 주작이 쩔어 이거. 아니 이거 진짜 한2 3분 정도 멈춰 있어서. 진짜 이젠 재밌다를 넘어서 약간 무서워질 때쯤에 이제 이렇게 주작이라는 걸 알리고 내려갑니다 이런 주작도 없습니다 오호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와 하이라이트 재밌었다 이거 이거 나중에 딴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웃음> 재밌겠다 그러고나서 마치 사고인척 주작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진짜. 재밌겠습니다 와 여기는 더 빨라요 한국에 비하면 확실히 더 빠릅니다 진짜 타기가 힘들정도 그리고 이게 진짜 깊어요 진짜 이정도만 해도 엄청 빨리 엄청 깊이까지 내려왔는데 더내려가야 됩니다 오, 빨라 와, 진짜 빠릅니다 어, 난더 속도감 넘쳤다 바꾸실까요? 어, 바 음.